패러럴즈 데스크탑 18위 새로운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. 패러럴즈 데스크탑은 윈도우즈 OS를 맥에 매끄럽게 통합합니다. 여기에 20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과 개선사항을 완벽하게 탑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parallels.com.desktop을 방문하세요.